이거 뭐야? 이 어디 이이이이야거 내가 하고, 여가 내가, 내가 하고,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 와. 와. 네. 여기, 내가, 내가, 가요요 내가, 내가 하고, 네, 내가 내가 하 내가 몇고내 드릴게요. 가하 구체적인 설명은 하고, 내가 가 에, 원칙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에, 지산사 유적지 복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준공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략을 했어요. 왜냐? 여기는 지산사의 일부분을 보고는 것이 되 옛날 지산사를 그대로 보고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거요 그런데 여기도 하면서 떠들썩에 그냥 보관했다고뭐뭐 음,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 할아버지 장소 중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장소가 될것 같아서 아니다 그러죠 진짜 우리 뜻은 이 손들이 마음으로부터 할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이것들을 보관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좀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 기왕이면 훌륭한 할아버지 못하고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반성에 와야 될 때, 이제, 그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도 내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중공식이래 하면은, 그냥 막, 국회의원, 뭐, 군수, 뭐, 면장, 뭐, 정신이든, 중의원, 뭐, 이제, 도의원 올 거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란스름 장이 되는 것이 지 실질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내는 거 설명을 기회가 안 돼야 돼. 아니? 그러면, 동시에 또 경비는 많이 들어. 온사람을빼맞말 것이요? 아, 부피라도 모셔야 돼. 그러면 돈 많이 들지, 실지와 하면 소가 더 없지.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오늘 참배를 하고, 그리고 내 계획은, 자, 첫째. 우리 일가 간에 우리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주 정치 파가 많습니다. 머리 아파 있고, 도창파 있고, 나주파 있고, 영광파 있고, 뭐 있지만은, 그 사람들만은, 우리가 거공공고 같은 일가중에서도 우리 소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하루 모셨다 하는 사람는일차로 호남 종치네 분들을 더 모셔야죠. 그 임원들이 한 30명 됩니다. 설명 중에는, 전라북도, 나주, 뭐 영광, 이, 오해야, 뭐다 참, 그냥, 잘자를모셔고 설명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대적도 해 그리고 실속이 있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자랑해 왔을 다다는 것이고 이째는 내가 이걸 부상할 때당장의아 이들에도 언젠가는 문화재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 문화재라는 것이 여기도 어느뭐국분열 보면 삼강무이라고하는데 그것은 지방 간에뭐연뭐 등등이 된것이돼 우리의 이 지산사 유적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입 어떻게 해요? 국가적으로 이 지, 지어주고 관리를 해줘야냐 그런데 그러려면 그것을 못얻어도 최소한도 문화재가 단계적으로 지방 구분에서 지정 문화재 도에서 지정 보문화재 국가에서 지정 국가 문화재 있는데 제일 낮은 단계군 지정 문화재 그럼면구 지정 문화재 정도는 어디게할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전라남도쪽공보실장공보과장할때 문화재 관리 사무를 내가 과장할 때 관장을 했어 그러면 모든 문화재를 하고 싶다는 사람은 본들이 재를 제출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게 문화재 해주라 그 안에 가서 여러 가지 물가있어요 첫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문화재라고 지정했다는 그 문화재 자체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 있었냐 역사성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문화재 지을 때 얼마나 훌륭하게 지었냐 작품성을 봐. 그 다음에는 그 문화재를 지을 때 후손들이 얼마나 두고도 관리하겠냐 관리성을 봅니다 이세 가지가 높이에요 그렇게 볼때 우리 할아버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300년 전에 이따가 생각할 것이라은여기다 300년 전에 1710년에 숙종조때 그러면 지금부 300년 전입요 그러면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흔적이 없어 그때면 지산사, 서원이나 있더라면 그역사적의 유연지 다 없어지면 터져버려요. 또 단지 유업이 하나뿐이야이 유업이 가 1963년에 세웠어. 그러면 50년 했에안돼 증거가 이제, 그 300년 이에 세웠다 하면, 300년 전 세웠다 오면그 건물 남아있을 거, 그증거 없고. 그래서 문화재 요건이 아니야. 그 작품이 있어야 그때 훈련을 했다 했더니, 인지 있어. 그럴까, 안데그 때, 관리 능력, 훈련이 있어. 요 누구는 뭘 있을 때 가정들이 응. 의사도 좋도고 훈련법 할때 관리 능력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훈련이 있어안 돼. 그럼 관리 문제는 생겨야 돼. 그리고 그게 어렵습니다. 지방문화들 그러나, 어렵잖 응. 어떻게 시하시 하냐고 중고을그국이 이거 이제 휴제님은 중위로 고르더라도 한일라서그렇 때문에, 꼭해야되냐데 그래서 제가 당장 모릅니다. 내가 군에 오래 있었지 첫째 국민의 공주나 한교나 문화원이나 기타 그저그저네 가지 저명 사람들이 저거 통해 찍었는지 요 대단한 짝도 아직 있는 게 있단 말이야요 근데 그 후에 또 우리 후손이 또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원가위 같은 거그 문화재 그 구원회 단장도 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동생은 내가 몇번 데리고 왔고 이번에 또 데리고 온데. 그 사람도 한번 초대해 했으니까 그래갖고 봐라 이렇게 지었다 이 목줄은 문화재에 자기 있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돌도 문화재에 자기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충설명하고또 개접을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무것과 낫겠다 그 다음에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저명사람이 있으면 은대 오라노시 선전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못 푸는 숭설명으로 낫겠다 해서 내가 그반충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마치, 시제일이기 때문에, 우리 손들만 모여서 참배를 하고, 이것에 바로, 중공식으로 가져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옷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술로공 하나, 극장인지 알고 지고 하라고, 하라고. 세월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참배를 드렸습니다 일동, 응영! 바로, 자, 그 다음에, 화면만 나와서, 여기, 습네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에는 맞지 않는데, 제가 고향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청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를 해가지고, 솔직히 설명을 좀 하시라고 씀을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래 여기 지산산은 바로 옆에 보면, 30m 전에 지금 땅을 도토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에 있던 유어비를 이쪽으로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나와있지만은 선무 운동 2등공신이십니다 두 분은 그리고 한 분은 육호장군이신 정자 대자 대자 명자 하나씩 세분 3위를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직위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몸가망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전에 한 300여 년 전에 저고대가 지상사를 지어가지고 서당까지 같이 겸해서 지상 서원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원군 때 철폐가 됐습니다. 그랬고 이쪽으로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하나마 이번에 물 중에 돈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꼭이번는좀 뜻을 기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안내문이나 이런 데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음. 문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 이번에 이, 이것은 이제 적지만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장님이신 우리 행촌 형님하고 어, 추진위원장을 맡으신 예, 동희 형님께서 한 달여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가지고 이걸 지 감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날이 추운 날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기어아제나 우리 그, 그, 간사를 맡고 있는 난기족장이나, 그 다음에 금호야제나, 동영인, 뭐, 다른 분들이 오셔서 고생을 하셨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리고 마을 전체가 오셔서 이렇게 때를 신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쭉 연역기나 이런 거 읽어보시고 안내문 보시고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알려주시고 취지 설명을 그, 드립니다 그, 회장님께서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 알려드리실 거고 뭐 전문의사님이나 그, 통문의사님께 물어보시면 그, 개호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보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야할때 이렇게 나름대로 훌륭한 분위력을 보관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관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좋게 봤자 내지는 관리가 안 되면 항상 내려요. 그래서 일단 1시부터 그 동생이 통회때 안건으로 나오겠지만 관리에 대한 건 적극 돈이 있어야 돼요. 기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웃음>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돈을 거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이큰문제있어요큰문제는 돈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생가들을 안고는 내놨는데 어떻게 내놨냐. 최소한 도이 지산사 유적지 관리에 대 기금을 별도로 따로 큰 문제 탈 것이 아니라 따로 5천만 원 정도는 기금으로 확보를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로관리 유사를 한세명 유사, 유사. 큰게 아니라 지산사 이쪽에 달리 이사를 한세사람 둘이안 사람 명의로 5천만원을 연맹에서 적금 해 접근해, 전기 적금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얼쭉 한 연에 2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제산 모셔야 됩니데 원래는 두번 모셔야 되는데 봄에는 우리가 시제를 모시는데 그여칠에 모시면 또 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들려서 6만원으로 가고 다을에 한번 그는 추석 때, 어차피 손도 오르니까, 추석 때 그때는 제사 못시다. 그러면 특히 제사 비용은 아까 이자에서 200만 원이자에서 제사 비용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때를 지금 마을 한 40여 명이 나왔어요. 우리 손은 울려지만 이 마을에 사는 우리 손 아닌 사람들도 노력거나 청창을 해그가지고참 노력본대하고 재미있게 여 이거 관리를 앞으로 계속, 그제관리에 풀을, 갖고 와야 돼. 또, 꽃나무. 꽃나무를 이제 기증도 받았지만, 또 비싼 나무를 사다 가지수 있어요. 그럼 꽃나무도 계속, 갖고 와야 되 그래서 그걸 갖고 는 비용. 등등 해서, 지금 5천만 원 나오는 이자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네. 네. 그 방침을 써요. 네. 여담에 이제, 총에 비해를 하시면 그렇게 하고, 네. 제사 모시는 문제는 추석에는 자동으로 오니까. <웃음> 일반 온 사람만 가지고 이 제도를 모째야겠다 이렇게 방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부채 적인것을 일단 형에때맞게고있이상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그럼 왼부터 시대부터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말아다 되지 말다야 되지 다아야요지말아지 말아야 되지 지말아니다 아. 응. 응. 응. 응.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저 빗겨져 이 사람. 아예예예 네. yeah, yeah, yeah. <목소리> 그 왕교 신도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거기 그, 기 거기 산에서 그, 그,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여기서 나는 말이잖아 그러지 전라도 옛날 저오에 뚜껑 있었지 예, 없었어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 때 뛰었구만. <목소리> 앞에, 그 앞에서. 앞에서. 병자와는 병자와는 병자와는. 네. 이렇게 보면 그냥 말고에다 이렇게 쓴같것 <목소리> 같아요. 그전승차스모기 아, 기다리고 있 어, 안 아, 나왔다. 잘 나왔어? 가축구어가 축구가 축구가 축구가 축구가 축구가 축구가 축구가 축구가 가 여리짐이 싣고 계시는 보호공파 대종선 정투안씨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시죠? 자, 학교신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어, 2012년도, 어, 진주정시 보공공파 정기총회를 어, 개최하겠습니다. 예, 진주정시 보공공파 총친회 측에 의하여, 어, 참석한, 예, 인원으로서 성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총회에서 지금 42분이,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4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로부터 종인총회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있어갖고 좀 내가 흥분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온산책이참 푸르름으로 덮여있고 그리고 평소에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고향 고향 얼마나 참 어머니의 품반처럼다정한말입니까 경양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시각에 앞서서 먼저 지역별로 탐사하는 사람들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면 이리 쓰십시오 서울에서 오십시면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기 이름얘기하세요오 서울대 아니 가자 시간이 없으니시 네. 시간이 없은게그 자리에서 그, 그 서울 창신동에 거주하는 정경라합니다 음. 어? <목소리> 서울에서 오신 분 먼저 저는 저 천호동에 있는 정광윤입니다 <목소리> 아, 저 경기의 정기령입니다 음. 저는 서울 근처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정길훈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구환입니다 음. 저는 서울에서 사는 정민환입니다. 그 안양풍촌에 사는 정금환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사는 정승봉입니다. 저는 노원구 공영동 사는 정경일입니다. 저는 인천사는 정영호입니다 저는 이울 하나 는정재일입니다 저는 뭐 정윤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게 되고시 자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니다또그 외에 서울 안경곳에서참석하 주시는 목포 아직 저는 목포 하나여사는 정한국인입니다 박수 또 광주 광주에서 오십니다 광주에서는 네. 정강훈입니다 광주에서는 정강훈입니다 또 광주에 정선희입니다 자 박수로 그 다음에, 또, 가서, 무한 써 오신 분, 무한. 무한 써 오신 분, 저, 자기, 자기 이름 소개 좀 하세요. 무한 써 오신 분. 저, 이, 이, 인사 차 이렇게. 자, 각기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소개, 인사세요 네, 또겠습니다 정량식입니다. 네. 또 원래, 무한이 고양이고 지금 닮은 건 대전입니다. 경량기입니다. 네. 또, 또, 무한 쏘신분 무한 쏘신분다 인사했어요? 아니, 조금 금방, 예, 네, 좀 이따 오시면.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인사하기로 하고, 네. 아,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동영이 어, 엄마 네. 모습고자랑 봐도, 책자랑 봐도. 아, 책자랑 아까 차로에서 없는 모습 오더라. 이거 차, 차 없냐? 용산하지 누가 모습 고가 차, 형, 차, 형, 차 형. 누가 차 있지? 제 <웃음> 어, 동영아. 어, 그래, 어, 차 동영애 용산에 모습 고그 다음에 고래님께 오늘 포장을 해드려라오그러 차를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좌야 시제를 모시고 오는 도중에 지산사 유적지를 여러분들마다 보셨습니다. 바로 지산사 유적지는 우리 보건국파 종친의 전체의 정신적인 지주고 또, 마음을 한때 보는 부심점입니다그 이유는, 이제까지 지적시, 지켜편에서 지적시 사는 우리 보공파, 우리 손들이, 나름대로 임진왜한테 공을 많이 세우고, 또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웠는데, 그것이 예제가만 말로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후종부이다 하고 얘기했댔 자, 실제, 물건이 없기때문에 자랑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렇게 훌륭한 지난 사의 유적지를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어디가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자, 누구들 우리 고향에 가서 봐라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훌륭부이다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보건 오빠 손들이 마음을 한테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됐다 이런 점에서 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좋은 훌륭한 우리 석조님의 자랑들을 만들게 될까지에는 조상님의 벽입니다. 왜? 조상님이 늘려준 재산으로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조상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생가하지않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이겼어서 감사의 문명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도 기립 조상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조상님 덕택으로 이렇게 경향 각지 있는 우리 소들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때 단합하고 문의하고 치부할 수 있게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도 문명 자리에 앉아시 네, 회의 진행에서 구체적인 것이있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득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산사 유적지 복원을 계기로 해서 지적실에 고향을 두고 태어났거나 또객지 살았거나 간에 우리 모두는 한방 한뜻이 되고 하나로 사랑하고 즐거운 우리 손주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사말을이 마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그 용산아짐을 지금 모시러 갔는데 우리 종친에서 가장 장수, 월 45인 용산아짐입니다. 그냥만 연세가 9 6이라고 그래요. 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웅사님한테 장수로 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힘에서 포장을 해드리자고요. 포장을. 좋겠죠? 예 네, 그럼 박수를 좀보내주세요예 네. 자, 얼른 빨리 모시고 와. 네, 이일 모시고 와, 일 모시고. 누가부트고 두고, 두게. 아니, 여자. 아니,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려 여자, 여열 여자, 여자, 여려 여자, 여자, 여수 여자, 여자, 여수여열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열 여자, 여자, 여여여 열려. 아직 열 응, 응, 응. <웃음> 아직 열려. 열오세요 아직 열려오세요. 아직 열 <웃음> 아직. 여기아열 아직, 아직, 아직 장소에서 하도 좋아서 문중에서 아직 얼굴 배고 싶다고 응? <웃음> 그런데 이 양반이 렇게 나이가 아9 6섯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야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는 작년 재작년까지도 그 시아버지가 그 이제 아까 그저 근처아람이 밑에 모셔있거든 꼭쉬어고앉주고 갖고와서 술보놓고 흘뜩도 그러어요 그야말로 장세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시부모를 모시는 아주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사불러주시죠 그래서 아니면 장수하고 기특회라고 해서 보다 문중에서 용돈을 조금 든답니다 용돈 받으시죠 받으시 박수 자 박수 보셨네 <웃음>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 보셔요 <웃음> 아 그래 하여튼 대단하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에, 회의 봉식회의를 네, 마치고 이제 법회의에들어가있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아니, 그래. 에, 아까도 음, 얘기했습니다지 재산사 유적기를 저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하기까지에는 모든 정신들의 정신적인 방해, 방해, 방해. 에, 성원이나 방해, 방해. 또 방해. 물질적인 성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피아물로 오신 조사. 진심으로 할아버지의 이름문이 몇 분이 계십니다. 내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어, 보건 하는 기간이 공사기간만 해서 딱 56일입니다. 정확하게 2월 13일 날 시작해가지고 4월 24일 날 끝났습니다. 56일간인데, 그 56일간에 그야말로 집안일을 재박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들으면 뭐 이따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따 가져와 정말 진정을 한분 있습니다 누구냐 기원해야 돼 있어요 기원해야 돼 이랬으세요 이랬으요또 뭉개야 돼 뭉개야 돼 뭉개야 돼, 뭉개해야 돼. 네. 어. 그리고 영섭이자 어. 그에도 많이 있는데 이세 분이 마로 진정 희생적으로 도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를좀 보내주십시오 감 박수 박수 그러면 이제 회의석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화된 회의석을 보십시오 회의석을 싹 보세요 회의석을 회의석을 보면 이, 첫째 2011년도 사업 집행 경과보고 그거 봐주십시오 서로 검색했는 한다. 서류다 받았어요. <웃음> 다나잡았서이로 다, 오세요. 저희 동생, 동생 줬서 서류 줘, 받았어. 응? 응. 서류 줄. 어류 줘. 서류 줘. 서어 줘. 서류 고정류 줘. 서류 줘. 서류 줘. 자류 줘. 서류 줘. 서류 줘. 서류 줘. 서서 담장 및대문 보수, 보수공사, 세장비 이전공사, 영동물 묘지 보수공사, 지산사 유지 보호공사, 이렇게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또, 그 석장 뒤에 보면은, 서류판에 보세요. 지산사, 보건사, 경가보고가 있습니다. 그답다 보고 있니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쓱장께 넘기면 지산사, 보건사, 전가보고다 어, 봤습니까? 다 봤죠? 그걸, 그걸 보고 어, 자세히 드십시오. 자세히 드십시오. 설명하려니까 음, 문중 총회 및 이사회를 몇번 열었냐 총회가 두번 했습니다. 2011년 작년 4월 3일날 창의총회 했고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같은 달 4월 20일날 정비총회 했습니다. 정총회두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를 8번 했습니다. 올제 했냐? 작년 4월 3일날 5월 22일날 7월 10일날 금년 1월 8일날 금년 3월 3일날 6년 4월 13일 엊그제 때 엊그제 됐또 4월 24일 이래서 총 8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은 4월 3일부터 오늘까지딱 2년입니다 1년간에 10번을 했어요 그럼 평균 한달에 한번꼴됐습니다 그럼 회의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문중일회를 하는 과정에서 회장 당독으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불러서 거기서 위대인제재를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결국 당독으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운분 자금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느냐 이거 다 알았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드신 분은 아, 저렇게 엄청난 사업을 해서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냐, 궁극과서 내가 이런 렇 경험을 내었어요. 2008년 7월 29일 날, 정신의 아홉 명이 모여서 신화오고 2억 5천에 흥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홉 명이 참석하는뒤 각자 이름을 적당히 써가지고 아홉 명 숫자 만들고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2억 5천에 협상을 했어요. 그것서 알아가지고, 아니다! 큰일 났다 해서 내가 죽게 됐다. 그때부터 죽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 10일 날, 이 마을 회관에서, 우리 일가들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2명 모여가지고, 신하 측에 사장 나오라 해라. 신하에서 부, 사장 총리상, 총리사 선이 나왔어요. 우리 문중에서는열 2명이 어, 문중에서는월 문구, 2명이 나왔습니다 그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 3명하고 우리 문중1 2명이 이회관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자 누구든 말이야 돈 2억 5천면 뭔가 안돼 10억을 내놔 10억을 내놔 이게 석장에서는 2억 5천에 멀다니는뒤 4월 3일날 내가 죽게 되어갖고 일증이 열어가지고 날이 되니까 에 돈이 저것이 있제축 죽게 되지 안되겠다 해가지고 9 것이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5억 저기는 5억이 되었다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억을 주택이 하자 아니다 우리 10억 내놔라 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쪽 우리 상담이 좋다 그럼 이것이 당장 해결 안되니 우리 문중에서 대표자 대장정 이름, 총리사 정 0웅 둘을 정권수의 능력 2웅에당해상하 지나가고 그래서 금중의 결정 제가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해결 안돼요 그것이 몇 달이 흘렸어요 손께 안 되겠어 그래서 나무를 비워버려 나지가 나무라 그런데 폰고싶은 폰 것이 아니에요 첫번에 아홉사람이 폴자하고 일를 저지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폰게 된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어 아니에요. 안 포기만 하면, 재판이 그러면, 우리, 존중, 몇, 몇, 몇 사람이 형무새끼가되 있어. 그러시게 안 돼. 그얘기안 돼. 그래, 어떻게 든지형사분이안돼 해결해야겠다 해서, 절충을 시켜는지 진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어됐어문제 음. 되냐. 5억을 어, 제시해서 무산됐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가 분장하고 총리사 취업도 안 되겠어 가. 그래. 그래서 제리가 내가 돼 그래서 급기한 내가 죽게 돼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장 식당에서 나오고 이륜이 오고 총리사 내원이 오고 선의하고 회사에서 사장하고 도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엽떡을 해보니까, 나는 보고 있지. 근데, 이리 하고내 어디 여기 말로 들어가! 뭘 대봐! 근데 뭐라고 하냐 자, 5억에다가, 회사에 5억에다가, 한, 내돈 천만 원씩 주마. 그것은 그냥 제산 시제비용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히 이렇게 서버어요 이게 뭔 소리냐? 니가 내일까지 엽떡한다기에 바로 재판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연락하면 재판 들어간다는 게, 그 다음날, 정현들이 사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그럼 단둘이 만나자 그래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공주에서 KBC 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혼자 할때니 너도 혼자 나와 홀놀는데서 단둘이 만나가지고 한강운안 앉아가지고 협정은 9시부터 무려 1시 40분까지 장병 4시간이 거기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시기도뭐고선이 있어 그러다가 결국 달려고달려고협정하고 내가 그랬더니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보면 이랬느냐 하서 옷이라면 이렇게 했었다옷을 옷이 이렇게 했었다 내가 지난번 지 나이도 많이 먹고 결혼도 있어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내 나름대로 요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15억 5천을 결정 15억 5천 평당 10만 명 난 월급품이다. 8억당 나와 함께, 회사의 사장이, 여사가 먼저 한다. 나의 공동위가에 나를 협정하자고. 8, 8억까지는 승낙했어 나머지 2억 남았어. 10억까지도 협정하자고. 놀자고. 돈이 역시 만나 어디 갔어요 나의 부스했으습니다이주큰돈이제1 0억에 반통이면 위력적이제 엄청난 돈이제 나는 그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정사장 정사장 나 그렇게 보지 마내 일정 그렇게 안 살았어 공무원에서 청년을 했어 내가 문들이 사장이 내동되어 그걸 했어 마지막에 몇번 줄지 모르데 이제 와서 내가 돈 먹고 오몸을 그러지 말고 그전위중에다 부파라 그러네 가오에고 155천 딱 승나게 어요 그래? 그럴 줄 알고 난 미리서 영평저좀 갖고 왔습니다 합의에 문을 라고 땀 내놓고 내놓고 뭐랬는 회장이 문 끝났으니까 아, 이제 쓰고 갑시다 그래서 아니면 뭐는 가면 회사에서 사정이 나와 나는 또 무조건 가면 사정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합의를 써버려야돼 그래갖고 무슨 식하고 저기서 적어라 합의는 그래서 도에 붙어있습니다 사본이 붙어있어요 합의는 그래서 합의문의 매우 이 뭐냐면 1 0억 5천원 하되 1억은 논원에서대표로 우리한테 주로 이치 쳐갖고 노 이익은 2600평입니다. 그때 경락에서 위안연가하은문명이 이제 조지승승낙니다문명이 문이 경락을 받았어. 2600평이야. 그러면 아 뭐뭐 하지 제가 하지 하지 하 문기 그래 서이제 정답이야 눈기 있이 그래서 고놈을 위력에 받기로 하고 근데 위력인지 그때 당시에 평당 4만스 같어요 근데 그것이 위력이 2분이 하고 취득 전형은 훨씬 넘어가 그래 내가 좀줄이를 하다가 좋다 이렇가자 그렇게 해서 계약급으로 논하고 나머지는 여기 나온 온대로 6월 30일 2억 5천 12월 30일 1억 금년 3월 31일 금년 9월 31일 금년 6월 31일 23년 내년 전년 6월 32일 이래서 현금으로 9억 5천을 받기로 한번딱 썼습니다. 딱 써갖고 서로 서명을 딱 많이 했어요. 그래 갖고 끝에다가 뭐라 하니 이상호 합의한 것은 어겼을 때에는 쌍방이 어긴 것보다 천0 0 영어자다 그래갖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보고 안다하면 너도 리가먼다 하면 너 천만 내놔 네분내내 천만 내놔 그렇게 이두에다가그 천만 딱딱 개별에 넣기 전에 만세 그릇에 집을 말거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5억을 5억5천을 해갖고 15억을 내가 만든 것이에요 합의는 주어있어요 거짓말 한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 오늘날 민주 재산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사업 결산 계획, 어, 사업 계 결정. 혹자는 동주와 회장이 혼자 사업도 마음대로 해버렸다. 무슨 그거냐? 아쉽사. 아니, 아니에요. 2011년 작년 7, 7월 10일 날저 시정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 돈이 많았으니, 민중이 일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소리> 당장에 자아가 지금, 당장이 다, 다 늘어져요. 당장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합시다. 좋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자. 그런데, 민중이 돈이 생기면, 먼저 민중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아버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명매도 사업을 해서 사업객을, 확정하자. 그래가지고 확정한 것이 첫째 여기 견실 나왔습니다. 좌야 손계제가 담장 공사하고 문 문간 공사하고 세장들이 응. 있으라. 그사는 응. 확정 이결정이있어둘째 직업공 뭐 둘레선 아 석주 직업공 장남 헌자 조상 뭐 둘레선 석주 공사 주업공 뭐 둘레선 아주포공뭐 둘레선 확장공사 그 다음에 넷째로 설류잘 보십시오 지산사, 유적비, 보건공사이네개를 2012년도 하기로 사업계획으로 내놓고 통일 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만다이체로해결에있만장이체 박수 쳤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확정한겁니다그 회장이나 동주가 만들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있다시피 세계사업은 당장 주점은 지산사 유적지 보건공사만은 보건공사다 그래서 어떻게 켜드리냐 로제사업 중에 지산사 유적지 보건공사는 유적지 역사적 고증과 유적지 보건 규모 및기문 작성 등 세부 설계가 수반되므로 별도 영역을 맡겨야 하나, 하나 많은 영역비와 고증 수집 그리고 삼충신 공원 작정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평소 조상문화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포송 동의에게 개정은 대동령입니다개인은대동생동의에게 대통령 도로에 관한 기획과 여성일제를 일제 일체 권한을 위험하자 그래서 결의가 됐어요 그래 결의가 됐어요 개인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이것이 디냐 7월 10일날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지시하겁니다 자, 넷째 그러면 사업은, 사업 신공업자 선정과 계약이 어떻게 했냐 2011년 1월 8일 이사회에 열렸습니다 제4회 이사회에서 업자 선정 그러면, 그러면 회장에게 이행하되 사회 이사에서 회장한테 주자 자, 업자 선정 회장한테 주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응? 회장, 마을, 회, 인하되그 대신 회장은 마을 거주 의사와 협의해서, 사흘 중에 완료하도록 하자고 경의했습니다. 의사에서. 그래서 제가 축측해 주고 한 것이, 그래서, 자야 성계제가 보수공사은큰문 중, 아니, 저, 이제, 이제, 중, 대문 중, 정동선 의사입니다. 자야 의사. 정동선 이래서, 동선동선 그러지. 그가 그래서 그가 자입니다 그래서 제약은 후장 주어갖고그 사람도 뵙겠어요 그래가지고 담당하고 큰 문제 오고 아까 세장 이성공사 몇개그사람이 했습니다 이렇게 석이 많고 그 다음에 연동뭐 보수 동사 화성코리아 김성준이라는 없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째서 승진이 되겠냐 내가 우리 생길이가기독권병원인지 보호자인지, 지금 주시가 생길인지. 너, 너는 뭐지? 한번 가서 가볼게. 참여할 거라고 런 사람? 그래 내가 생길, 주씨가있 야, 누구한테 뵙겠냐고. 아, 이러면, 너는, 너는 그런 많 아니니까. 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가 흔히, 흔들, 중히 얘기를 수있게그다면 소개를 해주라 그래서, 아까 김성민 사장을 만났어요. 엄마한 사람 괜찮아. 실력이 있어. 그래서 너한테 느끼는 그것이 나는 못 믿어. 그 대신 내 생기를 얻, 생기를 한다는 그그두 사람은 추천서 받아라그래야 보자니까 요주 추천서 다음에 전부 어 있습니다.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언제냐? 2011년 1월 1 4일 문장 아디랑 식당에서 정치, 방원 기원, 금원 휴장, 동궁, 동능 문기 이 피하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사 유적지 보건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공사는 여러가지 외권려해서 여러 직접 지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것에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봐서 알지 보면 아까 동네도 봐서 알지 보면 석축공사가 엄청 나 근데 저번에 어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라고 계약을 했을 때 하다보면 늘어날 수가 있어 또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어찌할때야 계약을 하면바 줄이자 하면 줄이자 하면 이제 돈말는데 그 많이 싫어할거죠늦 밀자부터 붙여올까? 안 됐어 아니, 지지 않을 야수겠다 근데 내 동생이 그런 말이 동생이 두달간 나오고, 그 동네에서 친구 같이 했습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둘이 차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둘이 상의하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동생, 동생이 형님 하도 아, 복잡한데, 아니야, 하자, 하자. 엄아 응, 조건이 좋다. 동업자 옆에 가 있어야, 유니코도 옆에 가 있어야, 또 마을 우리 총생 중에는. 어서 면 있어요. 하자. 그렇게 했어. 해가지고, 한 것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 6월 13일에 23일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때, 강호시 고문이, 시장이, 부부자이 연섭이, 5년 전에 아침에, 오늘 눈이 온게 나오다가 고생한다고. 당겨가지고 같이 나라의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이가면됐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검사를 완료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음에 나온다면 기초의사를 직접 하고 그래서 개학을 금년 26일 날 오후 3시 마을회관에서 종친 광원수장 동식 동금, 동룡, 금은, 환호, 상기, 남기, 이태하에 유설기보건사를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됐냐. 자야, 순계재가 보수공사는 3,335원이 약가인도로 민사, 아. 전, 동생이 했고, 연동군 보수공사는 추첨을 받아서 3, 3 3 0 0원인데 단조에 3,000만 원이 아까 추가공사를 했어요. 석등또 둘러서 또, 아까, 열 자로, 그, 헌자할아버지열두 자로 유정한 는 게, 거기서, 300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3,300만, 3,300이 됐고,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셋째, 시사인사유적기 보건공사는 총 8,554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기초공사가 아까운데, 1,474만이 들었어요. 선주공사가 250만 들었습니다. 아마 2 4층까지 들었어요 2 4층까지 들어왔습니다 왜이분 <웃음> 네, 오시면 첫번에 제대로 나오고 나면 꼭 무섭거나 혼자 안갑니다 이 데리고 가요 그돈돈 일찍 써는다고 그냥 전문을 하면 자동이제 해봅니다 돈 하나 돈 안돼요 오해받을까봐서 그 기원이 가지고 같이 써니 가서 사장 박사님하고 이렇게 빼버라 한께는 5 3 0 0만원 나와 버려요 그럼 내가 어 그거는 이분부쩍이 실비로 한번 빼고서그렇게까3 그러니까 5 0 0만원나오지만 실비로 해서 그래서 내가 요즘에서, 어 박사장, 내가 돈이 없네. 근데 내가 한 200만원 계산하는데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아, 그럼 200만원 주시오. 그러니까, 기원이 아니에 아까 옆에서, 하다 아, 너무 깎지 마시오. 그냥 그대로 주옵시다 아니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 안 되겠어요. 그래서 200에 하자 않으면 250, 250만원 하고 쌍니다 그래갖고 견적 뒤에다가 크라이라하고 25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줬어요. 그리고 복 그대가 연 27일간 했습니다. 2 2회 했어요. 21회를. 우리 문기아한 소개해줘서 아주 기적적이. 그이 785만원. 웬국권 299만원. 그리고 석중농인, 1 0만원이 석중농인은 아무것도 니다그 석중은 포크를 기사하고 잘 맞아야 돼요. 이 토를 고있으면 밑에서 이제 몇달 오셨는지 아주 목숨을 걸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를 누가 했냐 하면 기원이고문기아한테 귀했어요. 그래서 박쥐가 되잖아. 무조건 씨, 뭐 돼요? 내가 그냥, 여기 들고 있는지, 밑에 들어가서 여타 봐라. 그래서, 하, 석증 능력은 140만. 그래서, 1 4 7 3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키가, 키에서 지붕, 2520만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2 3 0 0인뒤 추가 공 220만 들어갔어요. 추가 공사 핑은 지붕을 쪼가는데, 흐르고 있는 적어. 서로 내려와. 그래야 누님 값이가 220에서 250. 그 다음에, 석주공사가 4,560만 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4,200인데, 추가가 360만 원 들어갔어요. 왜냐? 아까, 검사할 때 보면 특별히 계단이 없이 이렇게 걸어가라 했는지, 경사죠. 그래서, 당초에 석주공사 계단을 얻기 때문에, 거기서 360만 원 들어서, 360만 원에서, 4,560만 원들어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아까, 어 자야공사비이 연동물무공사비 지산사 유지공사비 합해서총 얼마 들어갔냐면 1억 5 1 8 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총에 1억 5 189만원 중에는 순수한 공사도 죠니다 순수한 공사도 아까 설명으로 그리고 기타 노인 우리 총들이 많이 일했습니다 노임 노인. 물권값 소속 물이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 장비 식비, 간식비 등잡접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공사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아까 연동을 뭐 보수 같은 것은 추천받아서어떤 설명했는데 아까 비가 보고 설정은 어떻게 없다 설명했냐 무심하게 설명이 되 게. 지왜 서로는 제가 직접 동생을 사는 너가서 문화지를 만들어볼 수다문화지로만 문화. 그러려면 문화재로 만들면 되지, 문화재 심사위면자잘를 내는데, 이 집을 문화재 자기를 가진 사람이 했냐는 이에서 서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기 회사 서 구현을 하고 여기를 수석 해가지고 구했고, 돌공사는, 문화재 큰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가 막 했기 때 돌다 더했고그래그 고사장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소개해보면 그때 전화도터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소개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태아에 아까, 26일 날, 여기서, 아까, 이 사람 이태아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공공은 어쩌냐? 공사 착공이 2월 23일, 정확하게. 그간 이제, 내 동생이 병원에서 현지 기 답사하고, 딴지 보다수업어보고 하는 것은, 한 10월 되면 마주고, 순전히 공사에만 종사를 했었냐 하면, 2월 4, 에 6월 2 3일날 바로 팠습니다. 뽑기 돼하고 그때 시공해가지고 지난 4월 1육일까지총 54일간 공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공정 계획도 4월 중에 완료를 했죠. 그래서 4월 17일날, 마을 해관에서 강원시김원시 동동이, 동명이, 상기, 환호, 남기, 성원등 참석 강가인데, 이선식 보건사업에 대한 수임자, 동이결동이 그간에 전도을 받아가지고 검사했던결정 보고를 했어요 영수이다 첨부를 했습니다 여러 명입에 그래갖고 내 동생이 이렇게 했다고 딱 주면서 그중에 몇 개는 여기수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적응사한테 자딱이래 해요 그러고 그때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모든 마쳤고최종 마무리는 4월 2 0일날 마을주민 4 0명 정치인이 아닌 마을주민은 도1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때 10여 만은 내가 이건 돈안 주고 해었수 없다 그래서 마을장은 지난번 그전에 2 0 0 4년도에연동어 저... 어, 연동을 뭐시기 포공 할아버지 또본사듣기 본사를 해왔 수어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야. 한나는뭐어봐 그래서 나도 또 심었다 하는, 그래야 관심이 있어. 그래서 와, 봤어. 그래, 넣 둘째는 설명을 해줘야 돼. 나중에, 내중에 무죄에 가서 물으면 다 핫다고 당신 돈이 조기에 있던 노자는 놀라. 설명을 났어. 그 설명을 했어. 그두 가지 목표로랬더니한4 0명이나왔어 엄청 많이 왔었다. 그래서 참 웃고 즐거워하고, 웃고 떡죽하고, 되게 웃는데, 이렇게 해서, 차말로, 한 팔을 쥐. 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그렇게 일을 음. 과정에 비가 많았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순무롭게 마음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과으로 마쳤고 다음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아까 회의서를 보았어요. 예. 보고상에 가서 회측1처장창 보면 은 보고상에 가서 하... 경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2012년도 예산집행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보고 감사 나와서 보고 감사 감사 나와서 감사보고 왔어요 그, 마이크 잡고 어,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차에 있거든요. 근데 음, 감사보고를 좀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원칙이 이렇게 딱딱 원칙대로 이렇게 모든 예상이 설정이 되고 예상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은 뭐 감사할 것도 없죠. 근데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3 300만 원이 들어간다든가 또지사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6천 0백을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9천 0백이 들어가 있고 그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좀또어르신인데연로 하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원래 옛날부터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남한테 맡기시는 성격이 아니에요.